원샷맨입니다. 자 오늘은 수박 매도 스파클링과 프리바이오틱스 바이오틱 피치 핑크를 섞어서 마셔볼건데요. 원샷 보겠습니다. 자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말점 중에 1점이었어요! 기대 이하로 맛이 이상했어요!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든지 원샷팔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차!